이거 먹어도 될까요? 이거 그냥 먹어도 될까요? 그럼 한개 먹어봐 봐 오늘은 유리 그거 크림 진짬뽕 크림 진짬뽕 만들고 싶어 um, I saw a recipe online called a 크림 진짬본 라 n so I'm gonna make that. 아까 아까 시험 끝난 다음에 유리는 그거 이마트 갔어요. 이마트 갔어요. 화이트 짬본 유리 아직 안 먹어봤어요. 그래서 만들고 싶어요. 인터넷 볼때 진저 있었어요볼때 I bought all the ingredients. 짠댕 진짬본 짠짠 어, 한입수 피에나 짠짠! 소우유. 짠! 소우 우유. 난. 양파. 그냥 2개란. 왜냐면 하 유리 항상 안, 항상 이거 안 먹어요. 짠짠! 크아비 크라프 미츠. 오케이. 음! 맛있겠다. 아 짠. I will eat it all. 짜잔! 음, 음! 이런 거. 이런 거 하면 그거 우지노 나와요. 이거 먹어도 될까요? 이거 그냥 먹어도 될까요? 그럼 한개 먹어봐봐. 오어 여기있어? 오이 오케이. 아 양파. 양파 오케이. 와 냄새 나와. 와 냄새 진짜 좋아. I think too much onion. 이거 2인분 같아요. Gimbo. A little bit of water. o y u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n o o o o o t o o o u o o o o n o o o o o o o o h o o o s o o o o o h o o o h o o o o o o o o 오우! 오우! 짬뽕! 나와요. 오케이우어 끝. 오 와! 냄새 엄청 좋아. 오케이 이거. I'm going to eat now. My ten years of cooking experience. Mm. Oh, meow. Pasta, but it has a silver flavor. Really h a p p y silver flavor. Mmm! Sausage gin and cocoa pokum. How much is so? n c h u e s t style. 이거는 아마 n i 원도 돼요. e e 원. t h This is good, guys. I would say this is Gordon Ramsay approved. Mmm! 음, 음, 다시 만들 거예요. I will make this again. 음, 음, 와 이거 소시지 진짜 맛있는 맛있는데. w wow. o w Hmm. A little bit spicy. Jukma mbu. Jukma. The onions i actually really good. Hmm. Hmm. And we m k e the anna. We no, have no, no. more spicy honey. This is the right flavor. I'm swallowing. Newly, I'm sleeping o w n here i t e b e u s e i n t e r m e l t i e x c e e d my. ability If we met with chips w o h o m u h u you yeah.